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여정구입니다 게이머들이 가장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세계 최고의 게임 컨퍼런스 E3 많은 게임사들이 수많은 기대작들을 공개하고 많은 언론들도 집중하는 그 E3 바로 이번 2018년 E3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흑여정구의 E3 한모음 에디션 게이머들의 최대 축제 e3가 지난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 개최되었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지만 다양한 게임사들이 새로운 신작을 가장 많이 발표하며 미공개 신작을 발표하는 대표적인 게임 컨퍼런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열렬하게 기대하는 게임쇼 중 하나죠 항상 저희 이번 작품은 이번 e3에서 플레이볼수 있습니다 라며 게이머들이 신작의 모습을 처음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 컨퍼런스 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게이머들이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기대하는 E3의 스타트는 EA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번 EA는 E3 2018 최악의 3대쇼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쇼케이스를 거하게 말아쳐먹었습니다 약간 에? 끝? 이런 느낌이 매우 강했죠 진짜 얘네는 앤썸 이거 하나 없었으면 아마 현장에서 계란을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배틀필드 5도 주요 개발진들이 대부분 떠나서 여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매어 게임을 사지 마세요 라는 개소리나 하고 있고 아니 여자가 나와서 문제가 아니잖아 멍청한 다이스 새끼들아 특히 커맨드 앤 컨커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EA 컨퍼런스인지 넥슨 컨퍼런스인지 괴상한 모바일 게임을 공개하면서 위대한 광고주님들에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통을 터치한 ms컨퍼런스는 전날 누구와는 정반대로 그래 시발 이래야 게임컨퍼런스지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무릎을 자신모리장단으로 탁탁 구리면서 즐길 수 있었던 컨퍼런스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디비전 2는 물론이며 드디어 신작을 내놓는 헬로 인피니티 그리고 10년만에 내놓은 오리지널 넘버링인 데빌 메이크라이 5그 외에도 포르자 포섀도우 오브 툭 레이더, 죽음비 2 블러드 본 2는 없었다 프로메일 1봉 치사량 신작 세키로 까지 꼭 아이고 배부르다 이제 다음꺼 봐야지 하는 순간 해킹당한 연출과 함께 이번 e3 최고의 기대작으로 선정된 메트로 2077을 공개하면서 화룡점정을 찍어버렸죠 크.. 감사합니다 빌게이츠 센세 다음타임인 베데스다도 괜찮은 컨퍼런스를 보여줬습니다 아저씨 등짝 하나만 공개했던 포라운 세븐틴 식스는 무려 멀티플레이 추가라는 빅뉴스를 들고 왔으며 엘더5 게임 하나를 존나 재탕해 대는 자학개그 영상을 틀며 슬슬 떡밥을 뿌리더니 아마 이번 E3 도중 환호성이 가장 크게 들렸을 법한 엘더스크롤6의 로고가 공개되면서 컨퍼런스를 마쳤습니다 물론 요놈들 이거 로고 하나 공개하고 사실상 지금 별로 만든 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공개한게 어딥니까 이래라 엘더스크롤6팀 그리고 다음으론 진짜 이게 게임 컨퍼런스인지 snl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의 미치광이들이 진행한 충격과 공포의 광기가 담긴 디벌버 디지털의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까기 인형이 된것마냥 메타룰프 카오스를 2004년 그래픽으로 내놓고 리마스터라 하는 등 프랜차이즈 우려먹게 하는 대형 회사들 까는 컨퍼런스는 물론이고 정말 충격적인 루트박스코인이라는 것을 발매 실제로도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모병 뭐 진짜로 라이브로 너무 웃겨서 끄끄 거리면서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로 미친 컨퍼런스였죠 라이브에서 이지라를 하고 있다니까요 광기 그리고 다음인 1시간 30분이 예정되어 있었던 스퀘어 애닉스는 스퀘어 애닉스의 주가를 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왔던 파판7의 리메이크 소식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심지어 주변 지인은 파판7 소식 들으려고 밤을 새려 했다가 울면서 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진짜 아무리 예정했다곤 하지만 트레일러랑 플레이 영상을 딸랑 30분만 보여주고 빤스런을 강행한 스퀘어 애닉스는 당당히 이번 E3 최고의 쓰레기 발표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할수 있죠 다음으론 저스트댄스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쇼가 뭔지 보여주면서 시작한 유비소프트는 무려 13년만의 신작 발표인 비욘드 굿앤 이블 2와 디비전 2 스컬 앤 몬즈 아직도 안죽고 산소호흡기로 열심히 연명하고 있는 포너의 업데이트 내용부터 이제는 암살자가 아닌 점점 전사가 되어가고 있는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까지 딱히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막 엄청나지도 않은 컨퍼런스다운 컨퍼런스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들이 잘했다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됐을 수도 있는데. 예의랑 스퀘어가 너무 거하게 똥을 싸놔서 비교적 괜찮은 평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PC 게이밍 쇼는 뭐에 최이 회사 저 회사 쓱 가서 하는 부산식 쇼였기 때문에 뭔가 큰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나마 건질 건 용과 같이 시리즈의 PC 이식과 워프레임의 희생 업데이트, 스타 시티즌 정도로 여기도 그냥 평범했습니다. 별수 있나요? 그리고 다음으론 대망의 기대작들이 한곳에 몰려있던 소니컨퍼런스에서는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트레일러와 플레이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역시나 개발자들의 피가 묻은 게임이라는 별명이 붙은 회사의 게임인 만큼 놀랍도록 부드러운 모션들과 매우 현실적인 상호작용들로 상당히 높은 완성도의 게임임을 암시하였죠 물론 뜬금없이 등장한 레즈비언은... 어...음... 어...이게... 뭐... 건너 가도록 합시다 일봉 최대치로 맞은 고스트 오브 스시마랑 바이오 하자드2의 리메이크 영상도 공개되었으며 이게 쿠팡맨인지 인큐베이터 시뮬레이터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정말 극도로 적은 양만 풀어주는 데스 스트린딩에 전투는 밋밋하지만 도심을 날아다니는 액션 하나는 죽이던 스파이더맨 그리고 좀비 때 쫓기는 영상으로도 유명한 데이지공까지 이렇게 보면 라인업 자체는 괜찮긴 했지만 지금 나온 게임들은 첫 공개도 아니고 2016년부터 우려먹고 우려먹고 올해까지 또 우려먹어 대체 게임은 언제 출시하는건지 답답한 컨퍼런스를 자아내기도 했죠 뭐 말로는 2019년에 출시 예정들이라는데 그렇다니까 믿어는 봐야죠 별수 있나 마지막으로 E3를 마무리한 닌텐도 또한 거하게 똥을 지려놨습니다 공개하고 발표할 수십가지 게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닌텐도 컨퍼런스인지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컨퍼런스인지 스피드웨건이 빙하여 의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맵 하나하나 스킬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컨퍼런스의 반 이상을 날려쳐먹고 있으니 차라리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는게 덜 졸릴 정도로 상당히 어, 존나게 싫어 아, 컨퍼런스였 그렇게 세계의 큰 똥을 낳은 E3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엔 데스스트랜딩,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디비전 2가 제일 기대가 되는데, 뭐, 잘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언급한 게임들도 전부 올해 나오긴 글러먹었는데, 뭐 하면서 기다려야지 할 막막하긴 합니다. 뭐, 아무튼간 이렇게 끝나버린 E3. 이제 남은 게임스컴과 도쿄게임쇼를 기다리면서 내년에 출시할 게임들이나 기다려야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w o m u